이카 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네 드래곤볼 독한 배틀 일본판 이제 두 번째 8주년 이벤트가 시작됐죠. 특히 뽑기가 시작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카니발 뽑기가 등장했습니다. 손오반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손오반 뽑기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손오공 뽑기가 등장했어요. 이번에 테마는 원기옥 8주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찰라, 해찰라 노래에 이제 그 갱키 다마가 나오는 가사가 나오는 부분에 원기옥이거든요 갱키 다마가 그 부분에 등장했던 손노반 그리고 저기 드래곤볼 카이 주제곡에 이제 또 거기도 갱키 다마가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했던 손노공 그게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오프닝 같은 것들이 주로 나오고 참 별의 별 것까지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미션에 이제 각종 노래들이 모든 오프닝들이 다 나오는거 봐서는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경을 썼다면은 나는 그걸 즐기면 되겠다 자 뽑아야 즐기겠죠 사실 300개 모으는거 상당히 힘들었는데 어찌어찌해서 모았긴 했고요 그래서 한바퀴씩 돌리면 될것 같아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뽑기 자 뭐가 들어는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안봤어요 정보를 안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손후반 이번에 메인 캐릭터죠 엄청나게 유니 필살기가 많던데 얘가 이제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예전 카니발이죠 그 다음에 이거 골든풀이죠 작년에 7주년 때 이제 두번째 뽑기였던 매지터 오 맞네 얘네들부터는 별로다 자 이건 별로고요그 다음에 이쪽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첫번째 카니발 캐릭터가 있네요 일단 이거 풍성한 근두운이 나와야되겠네요 변신하는거 보고싶고 첫번째 카니발 캐릭터였죠 505반 그 다음에 작년 7주년 손오공 개왕권 여기는 옛날거 그래도 요거는 진짜 괜찮 제가 탐나긴 하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300개면은 어..이것도 할수있고 이거 77개 확정 3개 확정 뽑기도 할수있는데 그래도 신캐뽑는게 어, 술리 아니겠습니까? 갑니다. 오반이부터. 얘부터 가요. 한 바퀴씩만 하면 끝나요. 아. 봅시다. 일단은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저께는 또 이제 레전드 제가 찍어서 올렸잖아요. 이제. 바로 독한 배틀로 왔는데 요즘에 모든 뽑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뽑기 찍을게 많은데 문제는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몰려나와 가지고 각종 재화가 없습니다 재화가 없어서 많이 모아주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폭렬격전 이제 글판을 하신다면 글로벌판 하신다면 은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 놓으세요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마지막 SSR 진짜 구린거 하나 나왔네요 완전 이번 첫번째 뽑기는 망했습니다 자, 카니발 민트코인 주네요 자, 두번째 한바퀴씩밖에 안돼요, 300개라서 자, 베지터랑 합체해가지고 블루베지트 됐으면 좋겠는데요코에하야크고래대오바리다 좋아요, 블루? 아, 블루까지는 안갔네? 까비 근데 블루 안가면은 에랄이 아닐수도 있어요 여기에 스카우터의 SSR도 있기 때문에 아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아, 오리저 나왔네 자 잠깐만요 오리저는 그... 스카우트에 없었어요 그니까 다른 LR도 들어있습니다 스카우트 없는 LR도 오, 자 LR 연속 나왔다 자 이거 신캔 아니고 7주년에 거대 원숭이화 되는 베지터 얘가 이제 스카우트 있었거든요 일단은 득인 상황이에요 아직 신캐는 아니지만 1년된 캐릭터 제 계정이 없는거 일단 그래서 다행이고 마지막 하나는 뭐가 나올지 아 이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 나름 괜찮죠 LR 두개 연속으로 나왔어요 없는거 나오고 자 이제 신캐를 향해 또 고고고 자 눌려라 왜 이렇게 안 눌려? 가자 그래도 레전즈보다 폭렬이 잘 나온다 아 조합은 이번에도 없죠 자 그냥 운, 운을 운 바래 봐야 되겠습니다 오! 긴 에네르기파다! 자긴 에네르기파 나오면 약간 이제 달라져요 기대해 볼게요 <웃음> 자 설마 이둘중 하나라도 먹고 싶은데 아직 없고요. 일곱번째째덟번째 와! LR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옛날이죠. 어프 나왔을 때 나왔던 맞나? 두 번째인데. 그 소노반 크리링 나왔네요. 아, 신캐는 아니어서 아쉬움이 좀 있네요. 어 깜짝이야. 자, 그래도 레전 아 레전더리 캐릭터 커밍. 네. LL 아 계속 헷갈려. LR 나왔고요. 다음 요기에서 과연 소노반이 튀어나올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확률이 높아요 요번에는 조합이 없어요 근데 조합 없을 때도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건 진짜 이건 진짜 모르겠네 2판 4판은 진짜 모릅니다 2,3 되는 건뭐 어차피 맨 마지막은 s s r 하나 확장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죠 사실, 사연법에 SSR, 아, 저, LR을 3개 먹으면 진짜 잘 먹은 건데, 역시 신캐를 안 먹은다 보니까, 배가 고프네요. 신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날먹이인데, 완전 날먹이인데, 이거 먹으면 완전 날먹이인데, 마지막 뭘까? 아, 역시. 일단, 손오반 쪽은 신캐가 안 나왔고요. 이제, 손오공 쪽으로 가겠습니다. 드래곤볼, 카이로 갑니다. 여기에서, 과연 이 근두는 나올 것인가? 3 플러스 1 가요. 그래도 나름, 어, 파렴법이네, 파렴법. 자, 조합이 요번에 없습니다. 자, 조합이 잘안 나오네요. 에네르기파랑, 그 다음에, 이제 긴 에네르, 아, 저기 뭐야, 베지트랑,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아까 합체 베지트랑, 긴 에네르기파 정도만 조합이었어요. 첫 번째는, 빵일까요? 다섯 개째 깎고, 여섯, 일곱, 여덟, 아, 호! 어! <웃음> 소리 지풀었어요. 카니발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신캐는 아니고, 첫 번째 카니발 캐릭터 바로, 푸, 어, 쿠라떼, 그소노공 나왔습니다. 야, 이건 아무, 그런, 뭐라, 사인이 없었는데 나온 거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볼수 있어요. 기대 안한거에 비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놀라가지고 소리를 질뻔했는데 첫번째 뽑기 상타치고요 두번째 갑니다 야 이거 이런 기세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레전즈보다 할맛이 훨씬 나네 자, 마이는 어디 두고 갔니? 트랭크스야 자 두번째가요 오 그래도 첫번째만에 손오공 모은거는 아주 좋고요 두번 깨지면은 됐는데 아한 번만 깨졌네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요. 세 번째. <웃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또 이제 글로벌 8 글로벌 8주년 되는 거 언제 기다리냐. 참고로 글로벌 8주년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7월 달, 7월 달 시작됩니다. 앞으로 5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LR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두번 남았어요. 이연포. 탈탈 털어서 하는겁니다 탈탈 털어서 아 조합이 없죠 자, 참고로 무지개 글씨는 뭐 별로 좋은건 아닙니다 두개 두번 제발 두번 아또 한번이네 아 아쉽다 날먹을 가자 레전지의 하늘 여기서 풀자 자 이번에는 딱히 뭐 나올 것 같지가 않네요 마지막 뭐가 나올까? 아 완전 이번에 꽝이고요 이제 마지막 무료 뽑기 갑니다 제발 근두나라아 조합 없어요 조합 진짜 안 나온다 하지만 아 아무것도 안 나오겠네요 아, 그냥 지켜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생방으로 안 하고 그냥 뽑기 뽑은 영상 올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글판에서 많이 모아놓으면 생방으로 갈 거니까 나중에 또 생방으로 뽑기할 때 여러분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얘는 잘 뽑나 못 뽑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결과 파련뽑 끝났고요 이제 용석 0이죠 완전 탈탈 털었습니다 오늘 뽑은 캐릭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신캐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소득은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번째 카니발 캐릭터 손오공 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LR 손오반 크리링 그 다음에 LR 7주년 캐릭터 거대와 베지터 그 다음에 굉장히 옛날이지만 극한 된 LR 5공앰프리죠 오리죠 이렇게 4개를 먹었습니다 아뭐 8개... 8바퀴에서 4개 먹은거면은 사실 상당히 잘 먹었네요 이제 다시 보니까 신캐가 안나왔을 뿐이지 여러분들 뭐 일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또 이제 글판 기다리면서 또 즐기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뽑기 그리고 지금 일판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쉬엄쉬엄 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이제 어떤 영상으로 올지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뽑기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뽑기는 어떤 뽑기가 될 것인지 아! 77연 뽑할때 제가 올게요 그거 미션 다 깨면 은 모을 수 있는 거 알죠? 지금은 아직 안되지만 3탄 가면 은 모을 수 있습니다 바로 77연 뽑기 때 재미로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래요 빅바 안녕!